지원아 구독하자 좋아요도 눌러줘 지원아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줘 안녕 윤댕님, 윤댕님처럼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사는 방법이랄게 있을까요?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채널이 있어요 제가 워낙 좀 긍정적으로 좀 살기도 하는데 저한테 그런 긍정적인 기운을 더 많이 불러주는? 흠박흠박 적셔주는? 제가 오늘도 어 자면서 이제 들었는데 새해 언니 유튜브를 굉장히 좋아해요 김재희 언니 유튜브를 보시면 그 언니가 이제 뭐 굉장히 많은 경험들을 하고 직업도 굉장히 많은 직업들을 겪어보고 지금도 이제 뭐 작가로 또 화가로 두 아이의 엄마로 뭐 멘토로 뭐 여러가지 일들을 하시는데 이 채널에 보면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줘요 스스로를 사랑하게 하는 방법? 음, 스스로를 조금 더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주고 뭐.. 힘이 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볼수 있어요 책 같은 것도 소개시켜주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그 영상을 보다가 아 그래 나는 나를 사랑해야지 라는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됐죠. 그 다음에 어, 추천드리고 싶은 채널은 음... 좀 긍정적인 기운을 받고 싶을 때는 짬이 채널. 윤짬이라고 뷰티하시는 아, 뷰티하는 친구 많은 많이들 다들 아시죠. 근데 짬이도 성격이 정말 밝고 쾌활하고 이제 그래서 짬이 채널을 보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져요. 뭔가. 그 밝은 통통통통통통 튀는 막 비타민 같은 에너지가 어 에너지가 막 통통통 튀는 그런 느낌을 막 받아요 그게 되게 어 너무 신나고 귀엽고 사랑스럽고 이제 그런 느낌? 새해 언니는 뭔가 사랑 가득한 뭔가 인생의 진리를 많이 깨우쳐주는 어 어떻게 살면 내가 조금 더 행복하고 즐겁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을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항상 조언들을 해주는 그런 채널이에요 두가지 채널을 어, 추천드립니다